영상 편집하다가 배고파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구요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아 가지고 라면을 세달 가까이 끊고 이번에 피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190에서 200 사이였거든요 항상 그 사이로 왔다갔다 했는데 이번에 150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기뻐 가지고 오늘 라면 끓여 먹으려고 마트에서 라면도 사오고 콩나물도 사왔어요 비트즙 챙겨 먹은 거랑 라면 끓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폭 떨어진 건 처음이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앞으로 라면은 작작 먹으려고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니까 라면을 먹을게요 이번에 집들이 준비하면서 태팔에서 냄비 세트를 하나 샀는데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뭐 끓여먹고 할때 계량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찍느라 조금 불었어요. 그래도 저는 르면도잘 먹습니다. 음. 존 맛탱. <웃음> 진짜 존 맛탱. 아 진짜 오랜만. 그동안 콩 튀면 맛을 잊고 살았는데 진짜 이 맛이었어요. 와, 대박. 아는 언니한테 문화받은 무말랭이입니다. 줌맛탱이에요 이것도. 응. 악망래 할머니 간장국수에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망해가지고 간장떡이 돼가지고 그때 약간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오늘 다시 도전해가지고 성공해서 자신감을 되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줄무늬 티에다가 야상 입고, 검은 바지, 검은 색깔 가방을 맸습니다. 오늘 많이 춥다고 해서 티셔츠 안에 히트텍 받쳐 입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브닝 근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늘 아침 겸 점심은 소불고기 소불고기에다가 종갓집 열무김치랑 룸메언니가 협찬해준 어, 룸메언니 외할머니 무말랭이 김치입니다 잡곡밥 <웃음> 오늘은 요렇게 먹을게요 동통좀 일도 많고 약속도 많고 몸도 컨디션도 좀 안좋고 이래가지고 집밥을 진짜 오랜만에 챙겨 먹어요 깨소금 있는거 뿌려봤는데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웃음> 밖에서 파는 소고기 같아졌습니다. 그두고체명의상에인엉뚱이에한자이 <목소리> <목소리> 귀여워가지고 씹어 먹고 싶습니다. 여기도 봐. 작품왜이어 대품 레이어. 대 대품 팬미팅해도 인정. 나도 인정. 나도 인정. 나도 그리곤 1등이 당첨이 되는 거지. 야, 그게 무슨 계획이야? 야. 이거 거, 이걸 거. 딸기 할 거야, 이거. 이게 뭔가 더커 보이긴 하네. <웃음> 이걸로 해, 이걸로. 이번에 올라온 거 봤니? 야. <웃음> 가랭이 봤니? 다나 못 잃어. <웃음> 뭐 <하는 거야>? 아, <웃음> 계단 올라가다, 가 이걸 원한 거야? 탄조비 <웃음> <웃음> 가는 길. 김해 사람들 많이 보는 것 같더라. 소 <웃음> 한번 흔들어 주시죠. <웃음> 네. 아 술꾼들이다. 아 네. <웃음> 노래도 언제 불러 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영 축하합니다. 요 진짜 바쁘네? <웃음> 난두 가지를 다 해야될 것 같은데 이 아, 아, 너무 맛있겠다. 신기해 실패 실패 아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좀 약했다 평가 쩔어 약했다 약했다 원래 안, 한 요까지 올라오는데 니껏 안돼 그렇게 타야 돼? 미쳤다 맛있나? <웃음> <웃음> 한 응, 먹, 바로, 바로, 아, 빨리, 빨리, 야, 파치도 한잔 먹는데. 사줘라. 빨리 먹어봐. 근데 야, 로봇 빨리 파도 사,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적당히 썰이. 버리지 마, 야. 노래 한잔 해나내 감성과 맞지 않러다 내가 줄게 와, 아, 오, 아, 맛있겠다. 아, 아, 아. 오동통. 아. 아. 들이 선물로 미니 오븐을 받았습니다 짜잔 짜자자잔 라쿠진이라는 회사의 미니 오븐을 선물받았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다가 디자인도 깔끔하고 되게 귀엽길래 제가 이걸로 골랐어요 제 친구들이랑 개 모임을 하는데 2019년 총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허락을 받고 갯돈으로 셀프 결제해가지고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못 뜯고 오늘 드디어 언박싱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는 브이로거분들 께서 <웃음> 홈베이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저도 많이 영업당하거든요 베이킹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오븐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거 박스 잘 뜯어야 되는데 이 박스가 너무 뜯기 힘드네요 크기가 되게 작아가지고, 자취방에서도 부담없이 쓸수 있을 것같더라고요 전자렌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어, 어떻게 넣어보지 하자! 아휴. 언박싱 하다가 늙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제가 이번 자취방 컨셉을 화이트랑 우드로 맞췄는데 약간 이것도 화이트에 우드니까 깔맞춤한 것 같고 인테리어 효과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 어, 이렇게 이거는 설명서도 없나? 아 큰일 날 같아. <웃음> 큰일났어. <웃음> 여기 박스 밑에 깔려 있었는데 뭐고 그냥 버릴 뻔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아 대박 이렇게 꺼내는 도구였습니다. 브이로그에서 많이 봤던 석쇠팬 빵꾸어서 많이 드시던데 저도 하나 겟했습니다. 쿠팡에서 이런 거 베이킹 용품, 뭐 팬이라든지 케이크 틀, 뭐 쿠키 틀이라든지 이런 걸 사려고 했는데 사이즈를 좀 재보고 사야 될것 같아서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결제를 취소했거든요. 지금 뭐 해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식빵이나 하나 살짝 구워봐야겠어요. 스피머신이랑 이렇게 가까이에 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설명서에 그런 언급은 따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소독! <웃음> 아무튼 뜨겁게 청소를 해줄게요 아 뜨거워 손잡이 별로 안 뜨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뜨겁네요 <웃음> 다음부턴 장갑을 끼고 열어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푸꾸묵꾸네요. 후끈 사우나 온 기분? t h s o n i d That w o l e side to side. It's a whole trunk. We have to get t h t f o r r 오늘 주문한 숙배송 도착했고요. 어제 자기 전에 베이킹 용품을 몇개 샀거든요. 하나씩 뜯으면서 뭐 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통그릴 후랑크 300g짜리 두개 5548원 주고 샀어요. 요거는 그냥 진짜 출출할 때 계란이랑 같이 구워서 먹으려고 사봤어요. 난니 생생 15개 입 왕란 3496원을 주고 샀어요. 여기 냉장고가 작아가지고 이제 10개나 15개 이렇게 좀 개수가 적은 걸로 계란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5개짜리 샀습니다. 헬로 레몬 주스 200ml짜리 1881원 주고 구입했어요. 베이킹할 때 써먹으려고 구입해봤어요. 백설 박력 밀가루 1kg 1482원 주고 샀습니다. 더치베이비 만들 때 써보려고 구입해였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 2831원 주고 샀습니다. 4731원 주고 서울우유 2.3L 하나 샀어요. 잘못 보고 유통기한이 4월 14일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웃음> 헐 했는데 제조일자였습니다. 25일까지 열심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 마시는 요구르트 65ml짜리 3줄 1,121원 주고 샀어요. 베이킹 파우더 150g짜리 한팩 646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러빙홈 깊은 건지기 소자 5,966원 주고 샀어요. 휴가 파우더 뿌릴 때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쓰려고 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요. 비빔면 같은 거 먹을 때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사본 프레젤인데요. 피코크 초코 브레젤입니다 저는 1,881원에 구입했어요. 3,078원에 국내산 도앞다리소용료 300g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호주산 소고기 척 아이롤 스테이크 400g이고 저는 8,284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코카콜라 1.8L, 스프라이트 1.8L 번들이고요. 저는 4,066원 주고 샀어요. 특배송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쿠팡에서 구입한 250ml짜리 캐나다 메이플 시럽입니다. 팬케이크 위에다가 뿌려 먹으려고 샀습니다. 5,820원 주고 산 메이플 시럽입니다. 만 원돈도 안 하니까 되게 쉽게 결제가 되더라고요. 슈가 파우더 210g짜리 한개 3,380원 주고 샀어요. 제가 방금 이거 포장을 벗기다가 너무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뚜껑이 구멍이 뽕뽕뽕 나있어서 채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슈가 파우더 뿌릴 거라고 채반도 6,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럴 수가... 부들부들... 그때 거품기 중짜 5,21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거품기가 좀 크네요.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마들렌 틀인데아 잘못 샀어요. 어제 뜯은 미니 오븐 사이즈 맞춰서 이 길이만 생각하고 당연히 틀이 작으니까 이 마들렌도 작겠거니 하고 샀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 주먹만 합니다 대형 마들렌 틀입니다. 아 저는 진짜 요만한 마들렌 요만하게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웃음> 했는데 망함. 마들렌 틀은 4,770원을 주고 샀어요. 이렇게 된거 대형 마들렌 구워가지고 혼자 열심히 먹어볼게요. 카레에 계란 후라이 올려 가지고 먹을 건데요. 카레에다가 계란을 어떻게 올릴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용 미생관 가디건에 흰 티셔츠에 어, 청바지 입고 까만색 블랫슈즈 신고 다녔습니다. 비타시 크림 이거를 증정용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괜찮아가지고 본품으로 이번에 다시 샀습니다. 증정용은 여행 갈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는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세트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요거 크림 본품이랑 크림 증정용이랑 세럼 증정용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소셜에서 15,000원 안 되게 구입했습니다. 허브맛솔트 매콤한 맛이랑, 이거, 이탈리안 허브 믹스 뿌려줬어요. 30분 뒤에 구워 먹으려고 알람도 맞췄어요 집중인데, 이번 영상은 30분, 30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진짜. 아, 깜찍해. 아, 너무나 깜찍한 거. 와우. 세인트 oh, 제임스에서 티셔츠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좀 상큼한 컬러로 사봤어요 친구랑 다음주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하면 감귤 감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큼한 컬러로 사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상큼한 것 저는 생제 라인 중에 민카이어가 제일 괜찮아서 민카이어를 항상 구입하고 있고요 이것도 벤시몽 신발처럼 봄만 되면 사서 입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땡제는 항상 제일 작은 사이즈 사서 있거든요. 그래서 민카이어 X20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정가는 98,000원인데 저는 그 백화점몰에서 8만 원 초반대, 8만 2천 원대에 구입했습니다. 제주도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인스타용 감성 사진을 위한 세팅 <웃음> 했습니다. 세인트제임스 본사에서 구입하면은 이렇게 쇼핑백을 같이 줘가지고. 좋아요. 영상 편집도 다 했고 옷도 하나 도착했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소름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스텐볼 무게가 72g 이거든요. 박력분을 65g 담아야 되는데 137g이 나와야 되는데 눈대 중으로 확 부어가지고 쟀는데 137g이 나와요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거 같아 보이시나요? 137g 우유 130g을 담아야 합니다 이게 베이킹이 눈대 중으로 하는 게안니더라고요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쿠팡에서 전자저울 샀어요 마시면 될것 같은데 어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거 젓는 거를 너무 큰걸 사가지고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뎅볼큰 거를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웃음> 볼이 너무나 작은 거. 이거나, 이거는이거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이 이거나, 이거, 이거 이거는, 뼈가 너무 이거나, 이거이이거괜이거이거 이거나, 이거이거이거이거거이이거이거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 <웃음> 점심이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웃음> 어제 멜젓소스가 맛있긴 한데 뭔가 2% 모자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오늘 다시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삼겹살입니다 종이 오일 깔고 삼겹살 300g 얹었고요 포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 구입한 레드페퍼 솔트 그라인더입니다 여기 타임을 조금 뿌려줄게요 무슨 효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뿌리면 은 그럴싸해지기 때문에 <웃음> 뿌려줬습니다 오븐에다가 넣어줄게요 200도로 30분 돌려줍니다 재밌게 놀았다 야 그래, 또한 잔! 친구가 가방 선물해 줬습니다 대구 친구가 언박싱 하래요 <웃음> 시키면 또 해야죠 이거는 호비 비가 온다고 가방이인데 내가 되게 얄쌍한줄 알았는데 아니네 난 뒤로 넘어간다니까 뭐야? 책... 책... 안 책였어? <챙겼다니까. 웃음> 안 책였다니까 <웃음> <챙겼다니까>. 우리 뚜벅이한테 책을 <웃음> 같이 <맞아>. 다가 수영복 <웃음> 안되고 가도 될것같지 <웃음> 왜? 비방에서 <웃음> 아니 그 자쿠지에서 가. 하자면 오... 이 아, 옷은 아, 몇 벌을 들고 가는 거야? 챙기다 보니 옷이 너무 새감매가지고 음... 올해 트렌디 컬러 아 <웃음> <웃음> 맞다 맞다 네, 맞다 레드도 있어요 어, <웃음> 야 <웃음> 옷을 도대체 몇 벌을 챙겼 거야 나 가방입니다 수영복 <웃음> 어 수영복 하나 챙겼지? 네 직원들 노트는 왜? 가서 도 일할 어, 거야? 일해야 <웃음> <이래야> 될지 <돼, 중번들. 웃음> 완전한 휴가가 아니구만 미국인데 <웃음> 그럼 한라산 갈때 모이고? <웃음> 한라산 갈수 있을까? 아니 <웃음> 간다 치면 모이고? 반바지도 있고 오, 약간 그런 빨간 반쯤 포기하고 음, 왔네 나 어, 약간 그래. 반쯤 포기하고 왔네 그렇구나 뭐근냥 쫄바지 자바지주세요 근데 거. 나 반바지에 그냥 양말 높은 거 신고 쫄바지 무거옷 말고는 별로 고또 아팠어 아니 뭐 양말도 음. 챙겼다고 나 등산 양말 사는 너무 꺼 양말 <웃음> 어? <웃음> 어? 매일 어딩가 해서 사 우리 하고. 우리 거룩 다니는데 <웃음> 양말 두꺼운 아주 두꺼운 양말을 사려고 <웃음> 내가 젓가락이 누가 있어요? 젓가락... 젓가락 안 하실 분들은 표시해라고요오뭐 지구를 네. 지키자고 아. 근데 갖다 줬잖아 <웃음> 물어봐 놓고 이렇게 안 챙겨주면 좀 화나더라 나는 어, 안챙겨달고 나를 갖고 논거야? 응. <웃음> 아 진짜? 차슈가 뭐야? 차슈가 맛있대 그리고 이거 애기 족발 이거 아 그거 밑에 <웃음> 아니, 이거... 어 진짜 저... 저... 저... 저... 저... 저 아니 근데 자기가 찼다 아니야? 저남자애 아니요. 여자애 찼어? 근데 전에는 지가 헤어지자 하고 저그 남자애가 너무 세게 아오니까 어, 지가 다시 매달리는 응. 거잖아 오빠 응. 미안해 말 이랬다가 이제 진짜 야한테벗나야겠다 해가지고 엄청 아무렇지 않게 데이트하자고 불러가지고 오빠한테 왜 헤어지자고 이런 식으서 이렇게 서 좋았고 이런 식으 했거든? 그리고 남자가 약간 그때부터 응. 어? 이번에좀 다르네? 음, 응. 그래서 응. 집착 그래서 쟤를 응. 납치한 거야? 응. 남자 잘못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응. 네. 아니 남자친구가 잘해 자네가지고 무산된 거 아니야? 아 헐! 이렇게 은혜인이 땡송인거헐그찍거헐 입술이 안되겠다 그리고 난 저렇게 멜치 파트는 하필요색 <웃음> 새까맣고 같은 사람이야 난 거얀게 좋더라 열이 리 싫어 몸이 으똑어져가지고나 격토나는게 좋아 헤어질 때헤어지더라고 <웃음> 너 나랑 사귀면서도 소리도 다 비우잖아